도덕이들 안녕 아, 아, 하늘의 마음 달고 싶어라 아, 좋아! 아, 대답은 헬리콥터 뭔데왜이렇게 됐는데? 뭔데 무슨 노래 부르는데 지금? 아,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 작품이길래? 바로 동화의 에몽입니다 앙앙앙장말 좋아 우리 김민정이가 또이 도라에몽 덕후 아닙니까? 맨날 습니다 네, 도라에몽 좋다고 도라에몽 좋다고 또 우리 김민정이 말고도 또 유명한 배우가 한 명이 도라에몽 아 있죠 완전 덕후가 있던데 바로 김영탁씨아 맞습니다 어. 그분 정말 정말 정말 성공한 덕후입니다 맞습니이 좋아하는 작품을 도라까지 했으니 아, 얼마나 진짜로? 성공한 겁니까 어 아, 진짜? 진짜? 정말 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아쉬운 대로 우리 덕후들과 함께 도라에몽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 거니깐요 지금 너무 설레고 막 그런 거 알지 이거 음, 음, 네 정말 좋아 얘 빼고 면안 돼요? <웃음> 1977년 5월 15일, 월간 코로코로 코미스 창간 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도라에몽.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겁쟁이의 울보, 뒹굴뒹굴 게으름 피우기만 좋아하는 노징구. 장기라고는 일상생활에 별도움도안 되는 사격과 실뜨기. 그런 소년에게 어느 날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라에몽이 친구를 찾아온 이유는 미래의친구가 남길 빛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빛은 대대손손 남아 자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참다 못한 후손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의 선조인 노진구에게 도라에몽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 소녀는 2 2세기에 만능 로봇, 도라에몽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일본의 만화가 후지코 후지오 콤비의 대표작입니다. 사실 도라에몽은 후지코 F. 후지와 후지코 후지오 A의 두 사람의 원작자를 두고 있는 셈이죠. 두 사람은 일본 만화의 거장 데즈카 오사무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벤 하라는 작품을 들고 자신들의 우상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데즈카 오사무는 이 둘의 작품을 보고 음 잘하네 라며 칭찬을 아꼈는데요. 훗날 데즈카 오사무가 밝힌 후일담에 보면 당시 자신이 본벤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작품이라기엔 너무나 잘 만들어져 놀란 나머지, 본심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피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도라에몽이 파란색인 이유는 외장의 칠이 벗겨지면서 내부색인 파란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작품 외적으로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여타 고전만화 캐릭터의 색은 보통 인쇄기술의 부진 등으로 어영부영 정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실상은 작가가 잡지 표지 디자인과 색상을 고려하여 도라이몽의 색상을 신중히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저학년을 대상으로 출판되는 잡지의 표지는 주로 노란색을 사용했고 타이틀 로고는 적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가는 표지와 캐릭터를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도라이몽의 색상을 청색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도라이몽은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에 알맞은 캐릭터가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도라에몽의 디자인이 장화신은 고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도라에몽의 탄생에서 작가가 밝힌 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 후지코 F. 후지오는 전작인 우메보시 전화를 완결 후 도라에몽의 연재에 착수하였는데요. 자기 자신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 노진군은 완성했지만 그를 도와줄 친구 캐릭터의 디자인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어린이 만화잡지 소학 4년생의 이미 예고까지 내보낸 상황이라는 것이죠. 디자인은 안 나왔지만 일단 광고는 그려야 했기에 후지코 에 F 후지오는 백장 넘치게도 이런 광고를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감 시간은 다 되어가고 디자인은 안 나오고 설상가상 집 주위를 설치고 다니는 고양이 울림소리에 고통받던 나날들. 그때한 줄기의 광명처럼 그의 눈에 오뚜기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그랗게 생긴 오뚜기 인형, 시끄럽게 울던 고양이. 그렇게 후지코 F 후지오는 극적으로 도라에몽의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었죠. 1970년 연재가 시작된 도라에몽은 서서히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9년 드디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1987년 후지코, 우지오 콤비는 해산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립해서 활동하기를 원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후지코, 우지오 A의 성향이 블랙 코미디로 기울어 도라이몽의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도라에몽의 경우 후지코 F 후지오의 작품이나 다름없었는데 도라에몽의 저작권 가치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훗날 서로의 유족들이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986년 후지코 F 후지오가 위안 판정을 받고 몇 차례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역시 콩비 예산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후지코 F. 후지오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아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도라에몽의 주인공, 노진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작가 후지코 F. 후지오는 1996년 9월 23일, 도라에몽을 그리던 책상 앞에서 연필을 쥔채 숨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지코 F. 후지오가 지닌 만화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죠.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음, 난 진짜 이 도라에몽 정말 이렇게 밝은 그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요. 맞아요. 저도 도라에몽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내용만 알았지, 음. 작가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음. 그래도 이 도라에몽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가하나있는데 이게 정말 음. 뻔하고 식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가는 자기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후지코의 부우지오는 도라이몬과 함께 팬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 귀잡는거 아니니? 자, 도라이몬! 하이브리드랑 건너지 응, 응, 아, 응. 아. 난 네가 정말 좋아. 에, 도라이몬! 자 여러분 들 지금까지 돌랄망 적구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앙앙앙 시작하세요